바다포유류의 대표 고래. 일본 포경선이 출동합니다. 또한 마리의 고래가 죽었습니다. 그린피스 대원들이 일본 포경선 앞을 가로막고 나섭니다. 다른 대원들은 물대포를 맞으며 고래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지난 20년간 그린피스 대원들은 고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일본 포경선에 맞서왔습니다. 로그 그린피스가 기술을 울산 앞바다로 돌렸습니다. 제57차 국제포경위원회에 참가하는 일본 노르웨이 등 포경 국가들과 맞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상륙 후 표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포경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PD 수첩입니다. 지금 울산에서는 세계적인 고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래를 잡느냐, 마느냐를 놓고 제57차 국제포경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일본 등 고래를 잡자는 나라와 미국이나 영국, 호주처럼 보호해야 한다는 나라 사이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불똥이 엉뚱한 대로 튀었습니다. 세계적인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한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그린피스는 원래 이 싸움에서 한국이 중립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 대규모 고래 해체장을 세우려 하는 등 고래잡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국제포경위원회 유치를 계기로 세계적인 고래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던 울산. 애써 준비한 행사에 끼어들어 포경 반대 시위를 벌이는 그린피스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래뭐못 잡으라고 방해를 하니까 마없으밀어다고요 현재 울산에는 14개국 27명의 그린피스 대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들은 장생포 고래박물관 옆에서 두 달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뭘 먹고 사느냐. 울산시가 바로 이곳에 건립을 추진 중인 고래해체장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We discovered plans um, quite recently for the planned whale meat processing factory. We were very concerned when we heard of these plans because we believe 그 uh, um, 고래를 많이 잡기 위한 시설이 아니고 거기서 모든 그 고래를 처리함으로써 오히려 감시감독이 좀더 철저하게 될수 있고 또유생적인 어, 처리도 될수 있고 또 과학적인 연구 조사도 병행을 할수 있어서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피스는 고래 해체장 건립을 포경 재개를 위한 포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 포획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우연히 그물에 걸려 죽은 호네의 숫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Korea has a much higher rate of a c c 그린피스는 한국의 포경 추진 의혹을 홈페이지에 실었습니다. 그러자 불과 일주일 만에 한국의 포경을 반대하는 메일이 3만 3천여 통이나 답지했는데, 이는 그린피스 창설일의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린피스의 시위에 국내 환경단체 회원들이 가세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며 울산 장생포 주민들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나가지가무덤무라고 무슨 짓이야 내가 이거 다치갑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부 때문에 전해봐라 어디다 쫓겨났어 여다가 거물이 한 마리씩 걸리는 거 그거 붙잡다가 뭐 이래가 조금씩 나눠서 파는 거 이거 여기 통제한다고 여기 어? 자 새끼 마마 동생 같은 거 같아. 현재 한국에서는 모든 고래를 임의로 잡을 수 없도록 수산업법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고래고기를 파는 음식점은 백여 곳. 그중 절반가량이 울산에 몰려 있습니다. 가격은 1kg에 15만 원 선. 한 접시에 3만 원으로 비싸지만 고래고기의 맛과 향수를 잊지 못하는 식도락가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어 성업 중이었습니다. 맛이 어떠세요? 담배하고 고소합니다. 맛있죠? 비싼만큼 그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손님들로 날마다 북적거리는 고래고기 집들. 그렇게 많이 소비되는 고래고기는 과연 어디서 공급되는 맛이에요? 것일까? 고래가 잡혀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 아니요. 고무래고기. 이 시장면은 꿀벅이잖아요. 고무래고리는거잖아요 고무래고기는. 군벌이거든요. 울산에서 취재 중 영덕 강구항에서 고래가 호넷으로 잡혔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예. 여기 고래 잡혔네? 예, 예, 예. 아, 어디 있습니까? 도저히 지금, 도저히. 정치망에 걸려 죽어 있었다는 고래는 고기 맛이 최고로 손꼽히는 밍크 고래였습니다. 처음에 발견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뭐 감자카는 놀래지 면 전부 다 뭐예요. 기분이 가까, 그는 뭐 말로 이현할수 없지, 좋아요. 알겠습니다. 현지 경찰이 몸의 상처 등 불법 포획된 흔적이 있는지 조사 보고에서 이상 없다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경매됩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중매인들은 거래처와 입찰 가격을 조정하느라 부산합니다. 먼저 5,240만 가잖아요. 이번에 물건 줘가니까 말이지 뭐좀더 나갈 돈뭐 상태봐 요즘 거기 많이 나니까 아예 어, 올라와 가지고 물건 보고 그렇게 하세요. 오늘 보레가 새벽에 잡혀 왔잖아요. 예. 언제 얘기는 들으셨어요? 어, 바로 입항해서 바로 연락 여러 받았어요. 배선진들한테. 예. 곧 잡어 잡아, 온다고 예. 경매에도 좋다는 검사 지위가 떨어졌습니다. 경매에 앞서 상품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보레를 절단해 공개합니다.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현지 조합에 소속된 중도매인들만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울산이나 포항지역 식당 주인들의 대리전 양상으로 진행됩니다. 중매인들 거래처의 70% 정도는 울산지역 식당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할수있어 어, 그건 아직 멀리죠 <웃음> 그건 아직 버리죠. <모르죠. 웃음> 어. 어. 김, 김 떨어져 봐야직 입찰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3,850만원. 웬만한 사람 1년 연봉에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네, 네. 아, 대신가요? 아, 예, 다샀입니다 아, 네, 네. 어, 뭐 어디서부터 받으신가요 아, 니 제가 저, 저 가게를 하거든요. 가게를하가지고한마리요 사가지고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 익숙한 솜씨로 고래를 해체합니다. 이처럼 혼획, 조사, 경매의 3단계를 거쳐야만 고래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거래될 수 있습니다. 드넓은 바다에서 고래가 그물에 걸리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걸리기만 하면 고소득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고래는 로또 복권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이제 로또 잡았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냥. 아주 큰게 많아, 집체 많한게있길래 참. 그 당시에는 기분도 좋았지만 사실 놀랬는 것도 엄청나게 놀랬습니다. 애들 그 공부하긴데 이제 빚이 얼마 있습니까? 그빚 갚아야죠. 김 씨의 그물에는 올해 밍크 고래 한 마리와 돌고래 한 마리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운이 더 좋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1 년에 1 11, 1 마리 잡은, 잡은 사람, 이 밍크 고래. 꽤 보잘리 있고. 여기는 좀 다른 이번에 밍크고래를 건진 강구의 박 씨도 운이 좋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작년에도 한 마리 잡았고 거짓말에도 한 마리 잡아 해마다 한 마리 볼 정도는 잡는데 원래는 용하게 그래도 뭐두 마리 잡았지. 딴 집에는 문 잡고 또 우리 마리 잡으니까 또 미안한 감이 있고 그래요. 다 같이 공편하게 잡으면 좋은데 또, 또 그렇지는 않아요. 박 씨는 자신이 그물을 많이 깔았기 때문에 고래를 많이 잡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61.7헥타 같으면 18만평이 넘자라 평수로.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가 혼행량이 그 상대적으로 조금 많은 편인 것은 우리가 그 수산을 활발하게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우리 연안에 쳐놓은 그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정치망그물 같은 데는 이미 이제 고래의 먹이가 되는 생물들이 거기 잡혀 있기 때문에 고래가 그걸 먹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이제 그혼획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피스와 환경단체는 고래가 우연히 걸려 죽었는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혼액을 과장한 뭐 불법화에 처는 그런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아, 그 증거는 있으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증거.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는 없고... 공교롭게도 돈액 빈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은 고래고기가 비싼 값에 거래되는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부들이 욕심을 낼 만하다는 것입니다. 야, 돈에는 아무것도 잡면 쉽죠. 야, 저 옆에 우리 건물에 하는 게안 걸리나. 어? 한 마리 건물에 걸려버리면 리한한 한 6개월 정도는 진짜 선원들하고 다 덩다시게. 이게 조금 있다가 일본으로 가든지 는지 아니면 서론으로 가든지. 오늘 보러다니는짐인데 우리가 그럼 산에 그 등산을 가다가 그럼 임자 없는 과일 나무가 있을 때그따 먹는 산중과실이라 니다 그런데 최근 혼액됐다고 신고된 고래 중에서 외상의 흔적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크게 났는데, 아무런, 거의 상태 아니에요. 거의 상태거든. 그러나 혼액을 가장한 불법 포획으로 판정받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불법 포획 도구도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외견상 상처를 발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게 소문은 고래 몸 속으로 이게 이렇게 되면서 들어가죠. 네. 푹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이걸 잡아당기게 되면 이게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 가 잘라. 그러면 조사 과정에서 알 수가 없겠네요 네알 예, 수가 없지 상처는요? 상처 부근은 어느 정도 군묵만 게나한데도군금만 이게 한몇 밀리 다리고그 부근은 나쁜 것이 크게는 나지는 않는데커거안 아. 그 난다 포경 도구 매매는 불법이지만 이 같은 도구들은 고래잡이용으로 불리며 버젓이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아, 예예 고래잡는 거 똥살이 뭐, 뭐, 걸어 땡기도 예뻐하지 어. 음. 나 이거 지금 하 음. 위험하기는 하지만 경매를 통하면 고래가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혼액을가장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안는게그 그런 들이 있어요. 사실 고뭐난 어떻게 생각할 몰라도 사실이에요. 최근 혼액되는 고래는 연간 300여 마리 그중 3분의 2가 소형 돌고래류입니다. 또 들어가야 되지. 이목인데 상처는 뭐예요? 이거 잘랐어요. 여기 와갔어. 그다음에 피를 빼야 되거든. 피를요? 왜피를 빼죠. 안 그래도 뭐 호이가 이거 원래는 살이 두꺼워서 머리 살잘 물든다고. 그런데 돌고래는 고기 양도 적을 뿐 아니라 맛이 없어 시장에서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식용으로는 밍크고래를 최고로 치지만 혼획되는 수는 연평균 100여 마리. 그마저 부패가 빨라 상악이 일수라고 합니다. 고래가 24시간 넘으면 뭐 서서가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혼합된 고래는 막 대체적으로 뭐 많이 못 먹는다고 봐요. 그렇다면 고래고기 전문점들은 밍크고래고기를 어떻게 공급받고 있는지 추적해봤습니다. 뭐 우리가 일일이 알수 있어서 고래고 걸렸다고 뭐 걸린 줄 알지. 아니, 지금, 네. 음. 아, 들은 한결같이 그거를.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한이당의 창고로 하봤습니다 냉동된 고래고기를 물에 넣어 녹이고 있었는데 그 양이 적지 않았습니다. k you. Thank you. t h 울산에서는 보통 식당마다 커다란 냉동창고를 갖추고 필요한 만큼 꺼내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저기요 냉동고가? 아니요. 거듭 구경 시켜달라고 요청하자. 아주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허락을 받고서야 냉동창고를 공개했습니다. 창고 안에는 고래고기가 가득 쌓여 있었는데 모두 값비싼 밍크고래였습니다. 대부분의 고래고기집은이 정도를 비축해두고 장사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훈액된 고래가 이렇게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일 년에 그 건물에 그, 어, 그 걸리고 어장이 되는 그 고래가 몇 마리 되겠는겨? 어? 몇 마리 안 된다고. 그몇 그렇죠. 마리 안 되는데 일년 열두 달삼6육십오 일로 울산시내 장신포 고래집에 고래 냉장고 한 가보서 꽉꽉 차가 있다고. 그 고래가 어디서 나온 거 어디서 나온 거야? 밀매해가 나오는 거지 그 된다. 응. 볼의 불법 포획은 넓은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단속이 미치기 어렵습니다. 정신호, 정신호, 정신호, 정신호. 아, 정신호. 경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만점. 호소했습니다. 근데 진짜 그거 찾기 힘듭니다. 왜요? 아까 그 반창 얘기했듯이. 아. 와약저기하는 거하고. 점저기를 해가지고. 한 고래고기 전문점을 몇 차례 방문한 끝에 구체적인 정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증언도 네, 그럼 소문이 대충 안 들면서요? 아, 이안나겠 동네가... <웃음> 급기야 직접 구입했다는 사람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 적이 있으신 거예요? 네, 있어요. 음, 몇 번이나 있어요? <웃음> 이거몇 번이야. 그 사야 수없 다들 제가 몇 번에 들어왔니다 그런 건 없다고 그 <웃음> 이런 게 노출이 도고하에서도하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그렇고 서도말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에서간다그에면도한국이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에서 심하게 에서된 고래까지 경매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 유통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자도 한국에서도 에때문에서사하는 사람들은 국래가도 <목살> 그 자료가 남는다는 얘기 무슨 얘기죠? 입찰 공해요 그거 그러니까 입찰 자료 있잖아요. 고래 한 마리를 냉장고 안에 넣어놓으면 뭐 괜찮아요. 아니요. 그렇또 불법으로 해서 넣어서 놓으잖아. 어느 고래인지, 어느 고래지 <목살> 취재 중한 어부가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해 팔려다가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정 씨는 작살로 1년생 가량의 밍크고래를 잡아 직접 해체했습니다. 고기를 부대에 담아 업자에게 넘기기 직전에 검거됐는데, 경찰은 업자를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로운 사람이 말 만약에 구입해서 차량에 실었다 이런뭐 불법 포획한 고래에 대한 어떤 그 소지 혐의로 처벌이 가능한데, 결과적으로 미수했고, 구입하는 사람미세했었거든요미수범도 처벌이 어려워서 조사만 하고 입건을 시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울산 쪽잘 잘은 이뭐버지을까요 울산시도 불법 유통 단속에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 시에서 조사 적은 없나요? 그런 없습니다. 음, 조사한 적은 없어요. 예. 네. 시장에게 유통에 문제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고기잡이 건물에 걸린 혼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유통 과정에 있어서 뭐 크게 문제가 있다 생각하십니까? 네, 크게 문제가 없고, 뭐 전통적으로 울산에 안에서는 어, 전통이었기 때문에 에, 문제는 없습니다. 네, 유해진 PD.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의혹만 나돌던 고래에 대한 불법 포획, 이게 이번에 사실로 입증 입된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취재 결과 고래의 불법 포획과 유통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더욱 울산시장은 상업폭영 재개가 시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포획과 유통을 근절해 고래를 보호하겠다고 하기보다는 합법적으로 고래를 잡아 유통시키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네. 네, 그 김재형 PD, 네. 울산시가 왜 그렇게 폭영을 지지하는 입장을 서둘러 낸 건지 배경이 좀 궁금한데 말이죠. 사실 세계적인 비난의 표적은 그 상업적 폭영을 꾸준히 추진해온 일본이었습니다. 네. 어, 그런데 당장 지을 것도 아닌 고래 해체장 건립 계획이 공개되고 어, 시장까지 나서서 폭영 지지 입장을 밝히고 그래서 일본에게 쏠리던 시선이 울산으로 옮겨졌습니다. 어, 이 때문에 울산시가 일본의 작전에 말려든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국제포경위원회 총회의 최대 쟁점은 지난 19년간 금지해온 상업적 포경을 허용하느냐의 여부입니다. 포경 기술이 발전하고 상업 포경이 절정으로 치달은 지난 80년대. 고래는 멸종위기를 맞았습니다. IWC, 즉 국제포경위원회는 귀신고래, 밍크고래 등 13가지 종류의 고래를 멸종 위기 동물로 규정하고 1986년부터 상업적 폭경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상업적 폭경 재개를 추진하고 있는 핵심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참가국 중 정부 대표단을 가장 먼저 파견해 적극적인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어, 거지라고래についてはです 나아크, 장래에 이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일본인은 그지라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IWC에서 달성되수 있는 것이 가장 목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상업적 포경이 금지된 1986년 이후에도 과학 포경이라는 이름으로 민크고래 등 매년 400여 마리의 대형 고래를 포획했습니다. 그 덕분에 거대한 고래 고기 시장을 유지하며 전통적으로 먹어온 고래 요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あの、日本は今いわゆる調査捕鯨という形でですね、クジラを捕獲してます。で、国際捕鯨委員会のルールでは調査をした後のクジラはちゃんと浪費しないで無駄にしないで、え、加工して使いなさいというルールがありますから、ま、それに従って、え、肉を加工してますがこれの生態を研究 하기 위해 고래를 죽인다는 일본의 논리는 지난 1 9분년간 국제 사회의 끊임없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일본의 포경선이 가는 곳에는 그린피스가 나타나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일본 포경선의 가판입니다. 샘플 채취 중이라는 피켓을 내세우고 고래를 해체하고 있습니다. Uh, and of course, in fact, you can see how ridiculous they are because here they say we are collecting tissue samples. To to to collect a, a sample of, of tissue from a whale, we we require you know, a, a of the whale 1 cubic centimeter for example depending of course on the tissue 피한 방울 살한 점만으로도 웬만한 연구는 진행할 수 있는 오늘날 언제까지 과학을 앞세운 합법적 도살이 계속되어야 하는지 비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The, none of the science so called that has been produced from the whaling program has been peer reviewed no one s seen it no one's had a chance to look at it seriously 일본은 반생명적이란 비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1 0종의 멸종위기 대상에 오르지도 못한 소형 돌고래는 해마다 엄청난 순환을 당해야 했습니다. 매년 열리는 국제포경위원회 총회는 일본의 성투장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실질적으로 포경을 계속해 왔는데도 일본의 우익을 중심으로 상업적 포경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그 결과 일본에 의해 새로운 고래 관리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제 고래의 숫자가 늘어난 만큼 상업적 을 다시 허용해 적절히 이용하자는 내용입니다. <목소리도> え、日本でも韓国でも長年にわたってずっと昔から沿岸でクジラをってますけれど、それは全く影響なかったし、このだけ使うというのが非常に大事です。これをやってる限りは環境には悪影響はありません。問題は <리도 아시렉> 과연 고래이 숫자가 잡아도 될 만큼 늘었냐는 것입니 고래는 새를 한두 마리밖지 않는 포유류 동물입니다. Minke whales and other whales could again be killed in large n u and uh, we could g uh, and, and, and, uh, 일본은 고래가 인간이 먹어야 할어적 자원을 축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가食べる量はかなり多いし、最近クジラが増えてその量が増えてるし、どうもやっぱり漁業と競合してるという証拠出てきてます。 <목소리도> 그런데 일본의 주장은 과학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래와 인간은 어적 자원을 두고 경합하지 않으며 고래 때문에 어적 자원은 줄지 않는다는 내용의 논문입니다. 오히려 고래가 지금보다 훨씬 많던 시절에 어적 자원이 더 풍요로웠다는 것입니다. 상업적 폭경에 대한 경론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이 매표행위까지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세인트루이스라고 하는 나라가 작년에 이제 가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투발로라고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섬나라가 잠긴다고 하는 그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작년에 이제 새로 그 가입을 했었고, 올해는 말리라고 그 아프리카의 그 내륙국가인 아주 자그마한 그 나라가 이제 일본 입장으로 어, 새로 이제 그 신규 가입을 해서 일본 입장에 서게 될것 같습니다 Yes, this is a tragedy uh, for many years. Japan has been helping uh, a number of countries to attend <웃음>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meetings, paying their way or promising them aid or other assistance in return for coming to the meeting and supporting the, their position. 일본은 세계 중의 국민들이 여러 가지 행니다 160개국 이상의 국민 녀정을 하고 맞아서 고래의 문제 반대하는 국민에 대해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다とか あるいはその를買う녀을 使う. そういうことは일 상업적 포경 재개에 대한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개체국인 한국의 입장이 중요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포경국과 반포경국 사이에서 중립을 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수년간 개최 도시인 울산에 물심 양면 정성을 들여왔습니다개간을 앞둔 장생포 고래 박물관복원이 안착인 고래 유골에는 일본어 설명이 붙잡돼 있었습니다. 일본 어디서 들은 거예요? 하신 거예요? 아니 기증받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좀 시일이 지나서요. 그때 좀... 예, 말이. 뭐 미리 술한 것도 안술 거고. 예. 아니, 뭐그 어디서 들어왔다. 저 말씀드릴게요. 박물관 안 브라이드 고래뼈가 복원돼 있었습니다. 일본 고래습니다 일본 고래연구소가 특별히 기증한 것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고래 수염도 일본에서 기증했습니다. 모형 포경선은 일본 포경협회가 기증한 것입니다. 귀신고래 두골은 일본 미야자키현 종합박물관이 기증했습니다. 기증 목록입니다. 작살과 부품까지 일본에서 기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수사기 기증 맞았습니다. 단위에 살려 이제 이제 우리 일본에 뭐, 그, 그 돈두개한나 없어요. 수사기 기증 맞았습니다. 예? 고래 모형이 있습니다. 예. 그 뼈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고 엄청나게 비쌉니다 근데 그거를 일본에서 무상으로 기증을 했어요 왜 무상으로 기증을 했겠습니까 바로 자기네들의 그 정책을 좀 지지해주고 따라달라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인적 교류도 활발했습니다 4월에 포경 지지국 모임 5월에 시모노세키 고래축제에 울산 지역 지도급 인사들이 초청돼 환대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모노세키에서 일본 전통 포경 축제가 있었습니다 여기 장센포 출신인 김기현 국회의원과, 그 다음 남구청장도 참석을 하셨고, 남구청의 남구의회 부의장님도 참석을 했고,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저희들은 굉장히 뭐이 고래에 관련된 식문화가 좀 단조롭고 몇 가지 안 되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그 고래에 관련된 식문화가 많이 개발되어 있고, 뭐 자기네들의 예. 농조 세력을 규합하는 그런 행위라고 예. 보여지거든요 그건 일본이 당연히 그래. 우리도 그래야 해 되는 거 아닌가요? 미국도 그래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당연히 우리에게 우호적인 외국의 그 정부 관료 혹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자 혹은 또 의원들 초청해서 우리한테 좋은 시설을 보여주고 저기 자동, 현대자동차 보여주고 현대조선차 안 보여줍니까? 문제는 교류의 결과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상상력을 고치하기 위해 세웠다는 고래박물관. 고래를 겨냥했던 대포와 고래를 삶아 기름을 짜던 가마솥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사진들은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끔찍할 정도였습니다. 고래를 죽이는 데 사용했던 도구들은 전시관 한면 전체를 도배했습니다. 고래박물관이라기보다는 포경박물관이라는 명칭이 오히려 어울리는 전시 내용이었습니다. 잡아 것도 있죠. 아니 를 무조건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서 저는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잡아 필요 있을 잡아야 되는데, 연구 적 해서 그 도안에 일본이 정말 을 해온 거 조사포경화를 하겠다는 것은 조사포경은 우리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IWC 개체도시인 울산은 생태도시를 표방했으나. 폭용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그렇다면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municipality> Uh, and I think it would not just be New Zealand. Uh, you would find that many friends of Korea would start expressing concern. Uh, United States, Australia, many of the European countries uh, would, would all start expressing concern. Uh, this would be terribly tragic. 네, 김정희 PD, 네. 그런데 이 울산시가 단순히 일본이 부추겼다고 해서 고래를 잡겠다는 그런 입장이 된것 같지는 않은데 네. 뭔가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네, 울산시 관계자들 그리고 이 지역 출신 유지들은 폭염이 재개돼야 지역 경제가 살수 있다고 이러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뭐 한번 해봄직한 생각일 텐데 중앙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폭염 재개 문제는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우방과의 관계가 걸린 국제적인 이슈이기도 하고요. 어, 환경에 관한 국가 이미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친환경 국가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환경파괴국의 오명을 쓰느냐 이러한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지난 4월, 밍크고래 한 마리를 불법 포획했던 김 씨. 일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통상적으로 뒤따를 행정처분, 파산 선고나 다름없는 조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 씨는 버리도 신통치 않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터라 밍크고래를 보고 욕심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우리 로또라 말이 있으니까. 마침 건물 땡기고 이제 돌아서는 건물 놓고 돌아서는 데 보니까 우리가 그래 옆에 수걸로 와가지고 아이고 마, 이게 막 조금만 피하면 안 되겠나? 그분 나지만은 너무 꿍이야 이거 이거 진짜로. 생활과 함께 평소 품었던 돌고래에 대한 적대감도 밍크고래를 잡게 된 이유 중 하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로 작업을 하면서 돌고래로부터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갔다가 전부 뭐 차원에서 뭐뭔 잡아 그러면은 들어가 가지고 저 남대표님 갖다 놓던가 그래야지 그럼 뭐 어떻게 뭐 취재 중 역시 밍크고래를 잡은 혐의로 체포됐던 포항의 박 씨. 네, 네. 얼굴은 안하다 가립니다. 박씨 또한 돌고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나머지 밍크고래를 잡았다고 변명했습니다. 아, 걸. 좀 안타까운 울산의 지도층 또한 돌고래 때문이라도 포경이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민들이 살기 위해서는 돌고래를 속간내야 하는데 포경 금지 조항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래가 무분별하게 아, 거의 계속 이렇게 많이 양산됨으로서. 또 어족 자원을 또 고갈시키는 이런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어,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누가 들으습니까 뭐, 그거는 지금 뭐 일본 쪽도 뭐 제가 지금... 에... 돌고래 때문에 어족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오징어 체낙기 어선의 동행해 봤습니다. 몇몇 어민들은 돌고래가 물고기를 잡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뭐 돌고래 와뭐작에기못잡 돌고래 다니면안다니몇번에세번다니 그런데 고기잡이를 나가서 정작 돌고래를 만날 확률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어민들은 불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돌고래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잡히는 거로서는 고래 인형은 안붙것 같아요. 잡히는 건 많이 있어요. 일단 돌고래 문제가 우선이 아니라 기름가 먼저 내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어민들 잡을 것 같아요. 어적 자원의 고갈 원인에 대해서는 어민과 전문가 대부분이 싹쓸리식 조업 방식과 무분별한 남획을 꼽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연근에, 연근에 그 어업을 하는 어선 숫자가 26%나 과잉 상태입니다. 어선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고래가 갖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남획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죄 없는 고래를 보고 그러냐는 거죠. 실제로 어민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건 순전히 일본 주장입니다. 일본 주장을 그대로 베낀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 어민들이 전부 그렇게 주장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않고 실제로 고래를 잡는 일부의 예, 그라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많다고 하는 주장이 실제로 그, 어떤 설득력이 있고 근거가 있느냐하면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정작 돌고래를 욕하면서도 잡으려는 대상은 민크고래였습니다. 민크고래의 윗속 내용물입니다. 플랑크톤과 새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 민크에는 생실이 없습니다. 저는 플랑크톤이 많이 들어있고요.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뭐 가끔 가다가 뭐 오징어 고등으로 들어수 있을 수 있죠. 밍크는 뭐 애장, 어장을 해치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민크 어장되거나 해치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보호해야 할 밍크고래를 잡아가면서까지 플랑크톤의 먹이사슬을 조절해줘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등장했습니다. 먹이사슬에 있는데. 그러면 제일 구에 있는 놈을 보호해줘 가지고 여기 다 그하면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자고 생태계를 보증하기 위해서 어? 고래는 잡지 말아라. 그 어? 모순된 얘기를 잡고 있 시장 상인들은 그보다는 직설적으로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손님들이 원하고 상품 값어치가 있는 것은 민크고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민크고래는 잡아야지. 돌고래는 아무리 잡아도 팔 수가 없어요. 맛이 없어서. 멸종이길래잖아요 멸종이 길인데 왜 다른 나라는 다하는데왜우리라는왜 못하는데 왜왜 그만 이제 약하다면서 나라 그러다 멸종되면 장소 어떻게 하시려고요? 멸종이 되뭐 하죠. 민크 포경을 고집하는 데는 20년 전 포경이 한창이던 시절에 풍요롭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많으면 1 2 마리까지 민크 고래를 잡았다는 그 시절 울산에는 고래 고기도 흔했고 돈도 흔했습니다. 예, 예. 울산 공수를 하려나 포연선을 달려나 이정도는 이제 그때 음, 음. 그만 이제 좀 갔다 이거지. 그런데 폭염이 재개되면 과거의 영화를 다시 누릴 수는 있는 것일까? 영국 왕립학회의 연구 결과입니다. 현재 혼획되는 민크고래 숫자가 계속된다면 결국 민크고래는 멸종을 맞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소경은 그 멸종을 앞당일 뿐이라는 분석입니다. 그 영향으로 지금 현재도 계속 이제 개체군이 불어나지 않고 계속 줄어들고 있고 지금 안 잡아도 앞으로 한 향후 한 10년 내에 멸종될지 모른다 하는 것. 있어, 계속, 계속 선진국들은 이미 고래 생태관광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고래를 잡아서 잠시 주머니를 채우는 것보다는 보호하고 양성해서 생태도 보호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래 생태관광은 포경과 절대 양립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생태관광과 포경은 절대로 양립을 대서안 된다는 거죠. 돌고래들이나 고래들이 무슨 사람을 피하는데.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안 피해요?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외일화침이 쉽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죽이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죽이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는 거죠. 반면 울산의 고래축제. 고래와 함께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포경축제에 가깝습니다. 고래에게는 술안주 정도의 역할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래도 뭐거리의 일종이니까요. 그래서 좀 보고... 또 즐기고 또 먹고 또 이런 시설이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멸종의 위기 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을 뿐더러 지금까지의 우리의 경험적 판단에 의하면 멸종의 위기에 이르설 까닭이 없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멸종의 위기에 이르 그럼 멸종의 위기에 이룰지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 때문에 안 잡기 시면 멸치는 왜 잡습니까 면태는 왜 잡습니까 울산시는 일본과 같은 포경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문제는 대외적으로 중립을 표방해온 정부도. 일본과 함께 포경 재기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계정 관리 제도를 새로 협의하게 돼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게 타결이 돼야 포경 재계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타결을 향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곧그 포경을 그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예. 국제사회에서 고래 생태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일본이 갔던 포경의 길. 그 길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일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가 포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PD수첩이 확인했습니다. 혹시 우리 정부가 아직도 고래를 단지 어업 자원의 하나 정도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스럽습니다. 고래는 멸치나 명태처럼 흔한 먹거리가 아닙니다. 지리산 반달곰이나 백두산 호랑이처럼 인류가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경제 논리만으로 고래를 잡겠다고 나섰다가 한국민의 이미지를 훼손시킨다면 어떤 비판에 직면하게 될지 정부는 곰곰이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p d 수접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